블렌더를 이용해서 주사위 모양을 모델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블렌더는 메쉬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메쉬만 잘 잘라서 사용하면 진짜 주사위 모양은 간단하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있는 박스 선택해서 탭키 눌러서 에디트 모드 들어간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서브디바이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면을 내가 원하는 수만큼 등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을 모든 면을 동일하게 지금 등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주사위에 맞게 지금 3번 눌러서 면 선택을 해서요. 2 누르면 익스트루드 위 또는 아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0.2 해서 아래 방향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반대쪽은 이제 6이니까 Shift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클릭해서 역시나 2 해서 0.2 마이너스는 나중에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은 위에가 1, 여기가 6. 자, 그럼 주사위에 맞게 이렇게 3, 2 눌러서 얘는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반대쪽 면이 4죠. 주사위에 마주보는 면은 합이 7이니까 2 해서 여기도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이쪽은 5이 눌러서 마이너스 0.2 그리고 반대쪽은 2죠. 2 숫자 2그 다음에 영어2 눌러서 자, 마이너스 0.2 자, 이렇게 하면 메쉬로 쪼갠 다음에 그 메쉬의 간격이 이미 등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모델링을 하면 음, 지금 주사위 모델링 몇분 지나갔죠? <웃음> 2분? 좀 넘었나? 네, 굉장히 간단하게 주사위 모양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심심하니까 블렌더에 있는 기능을 좀더 써본다면 여기 modify에서 모서리를 좀 둥글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subdivision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거 말고 이제 바벨이죠. 바벨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깎아주는 거죠. 마치. 저는 이 바벨로 깎는 이 모양이 뭔가 더 예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한 다음에 어플라이로 적용을 한 다음에 얘를 한번 3D 프린터로 뽑는다고 가정하고 파일을 STL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STL 기본적으로 블렌더를 키게 되면 단위가 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건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모델링 작업을 했고, STL 파일로 내보냈고요. 큐라에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큐라로 불러오게 되면, 그러 그러니까 단위가 이게 2mm 단위로 들어옵니다. 아마 이제 띵기버스에서 모델링 다운받았는데 엄청 조그맣게 나온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아이 사람 블렌더로 모델링했네 라는 거를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크기는 그냥 여기 이제 출력하는 원하는 출력으로 사이즈로 키워주면 되죠. 그러면 은 예를 들면 100 이렇게 키워주면 이렇게 주사위 모양이 이 네모가 예쁘게 다이아몬드처럼 깎여있네요. 이 상태로 이제 출력이 가능해지겠죠. 서포터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인필도 저렇게 많이 채워서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출력 시간보다는 더 줄여서 출력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모양의 규칙성이 있을 때 이제 이 메쉬를 이용해서 블렌더로 모델링하는 것도 꽤 빠르게 작업을 할수 있구나를 확인했습니다.